오, 야, 야, 야, 야! 진짜니? 김의 길. 안녕하세요. 아이유 노래 어떤 거 들어 드릴까요? 아, 나는 아이유 잘 몰라서 이지은. 아이유는 옛날에 좀 좋아했어. 알아. 아이유는 옛날에 분홍신 부를 때인가? 응. 어, 너무 이쁜 거야 그게. 응. 그래도 분홍신 안 들었어. 아 여보 어제 그거 괜찮지 않았어? 여보는 숫자 3원 좋아해 하면 여보가 왜 해봐 왜? 내가 여보를 사호하니까 너무 너무 재밌 논리적인 사람은 총을 어떻게 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정답은 타당타당 타당. <웃음> 아니 이거 여러분들이 이 악물고 들어서 그래요 내려놓고 앞으로 타당이라는 말만 듣잖아요? 아 이거 좀 타당하지 않은데 이러면 은 어. 어? 이거 의교령이 타당 타당하고? 어? 아 김대리 나는 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김대리 벌써? 과장님 그때 너 웃어? 디 d 가 피를 뽑으면 안 되는 이유는? d d 가 피를 뽑으면 안 돼? 응 GDP가 하락하니까 신동냉동? 신동냉동 그 신동님이 하시는 채널이잖아 아니 그 따라하는 거지 진짜 그채널이못어떡 아니야! 신동님.. 그래. 신동님이 신동 여기 와서 뭐하냐? 그냥 뭐.. 이게 팬닉 이런 거지. <웃음> 맞아요 신동이에요 이러고 있네. 아 거짓말 하지 마요. 안 속아요. 그럼 인스타 DM 보내줘 보세요. 신동님 맞아요? 저희 신동님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거짓말 하는 거면 안 돼! v 표시가 있어요? 나 채팅창이라 안 보였어. 왜왜 왜, 왜? 어? 왜 왜? 나 신동님 맨날 그 신제품 살 때마다 보거든? 하지마, 하지마, 진짜? 진짜? 여러분, 신청. 어, 보면... 잠깐만, 나, 어, 나똥쌓것 같아. <웃음> 어, 잠깐만, 어, 긴장돼가지고 배 아픈데? 슈퍼주니어 들을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슈퍼주니어 노래를 다 틀고 얘기할게요. 저번에 회식할때 허경, 호경 형이 오셔가지고. 거짓말하고 하셔가지고. 허경 형이 오셔가지고, 내 눈을 바라보라고 <웃음> 하셔가지고. 야, 오늘, 무슨 날이야? 농심 레드포스. 우승하고. 운동도 하고. 어, 우리 팀도 우승하고. 신동님도 오시고. 어, 연희, 처음, 처음 봐요. 선생님. <웃음> 지금 뭐 혹시 미션 하시는 중이세요? 제가 뭐 어떤.. 어떤.. 마, 지금 뭐, 방, 뭐.. 촬영 중이신가? 여자 아이돌 로악을쳐드려야겠다나 지금 신동님이랑 얘기하는데 어! 어디 지금..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프로에 항상 나오셔서 되게 음. 좋아하는데 정말 죄송한데.. 왜요? 무슨 일한거지? 이 분이? 여기 왜요? 여기 왜요? 여기 왜요? 구 <웃음> 어. 중이시래! 그러니까 왜요? <웃음> 아니, minutes... oh! 야! 야! 야! 야! 진짜, 미... 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여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 나, 나, 나, 나, 나, 아, 야, 진짜잖아. 진짜 제주도 놀러 가면 되나요? 오실 거면 제가 김포공항으로 픽업 갈 수도 있어요? 아, 픽업을 김포공항으로? 네. <웃음> 김포공항으로 픽업도 갈수 있습니다. 나 신동님한테 DM 보낸다. 이제 와서 신동 아니라면 상처을 성적을... 아니, 이제 신동인 거 아는데? <웃음> 이제 신동인 거 아는데? 인제는인제는 아는데? <웃음> 결국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신동님도 내 구독자야. 댓글에는 도네이션 같은 거 못하나? 아역으로 스트리머가 댓글에는 도네이션 못하나? <웃음> 내가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좀 내릴게요. 근데 아, 다셨나 보다. 여보 알지? 내가 막대출주다 찾아보고. 아 루키가 이제 대차주중독 잡아줘. 아이거 신동님이 완전 천재라니까 천재야. 신동님 아직도 있는데? 어? 계시네? 어나 너무 이상해. 논리적으로 생각해볼까? 타당 타당? 내가 뭐 우리 신동님 취향이 좀맞나 나의 매력이 어디까지 퍼지는 거지? 여보 진짜 너무 좋겠다. 왜? 이런 나를 가졌잖아. 어? 근데 여보는 별로 내 취향 아니야. 내가 입에서 살안 빼는 거야, 얘들아. 나는 관심이 없어.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 하잖아? 우리 루키야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근데 처음에 만날 때 다이어트 한 상태였잖아.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멋있지 않았잖아. 애송이 같았잖아. 애송이 같았지. 음. 아 그때는 약간 만진남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때는 약간.. 손댕마나에서 나온.. 여보 우리 집에 가서 나 중학교 때 앨범 봤을 때.. 아 나. 나는 서태웅이었어 클랩댕크 응. 보신 분들 있어요? 진짜 서태웅이랑 똑같이 생겼어. 농구복 입고 있는데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뭐 농구선수 출신이었다니까 맨날 변덕규. 어 맨날 채취수 이런거 생각하죠 저 어릴때 농구할때 저 서태용이었대요 얘가 고등학교때 수학여행 갔어 수학여행 가면 다 몰리잖아 학교들이 그 여학교 버스들이 왔다갔다 할거 아니야 근데 진짜 포스트잇에 꼬깃꼬깃 전화번호들이 진짜로 비처럼 쏟아졌어 진짜 빛처럼 웰컴 투 동막골에 팝콘 쏟아지는 것처럼 연락처가 그렇게 쏟아졌었대니까 여보, 내 예전 사진은 아주 요정 같았다고. 아니, 여보는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요정이었어. 그렇지. 왜냐면 드워프도 요정이거든. 처음 어, 만날 때는 이제 약간 엘프 같은 엘프 요정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호빗으로 가다가 요즘에는 이제 드워프 같은 요정이 된 거야. 예스! 이쁘고 날씬하고 섹시한데 빈바루 데드리프트 하는 여자보다 이쁘고 날씬하고 섹시하고 귀여운데 힘도 센 여보처럼 데드리프트 100kg 넘게 하는 여자가 훨씬 더 좋아. 이쁘고 날씬하고 섹시하니 빠져야 될것 같은데? 맞아. 응. 저 주먹 이만합니다. 나 우리 누키야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새비지. 응, 저는... 나여보한데 <웃음> 아, 저는... 여보는 <웃음> <웃음> 새비지 러브를 느껴? <웃음> 아, 내가 말하는 게 너무 웃겨. 내가 말하고 내가 웃겼어. 야만적이야? 어우, 야 재밌네 나. 내 네, 야만적이야? 힘에게 구축 갖고 싶으시면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DM으로 주소 보내주시면 <웃음> <웃음> 그만해 말은... 아니 주소는 안 보내셔도 되는데 뭐 소속 뭐 받으실 수 있는데 제가 아니면 어디다가 숨겨놓고 DM 보낼까요 아니 아니 제가 뭐 유출하겠다는 게아니라 저도 물건을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이거 <웃음> 아니면 뭐 소속사나 소속사나 이런데 보내면 되잖아요. 어, 왜 이렇게 불안하게 하세요? 아지주소를 궁금한 게 아니라 아니, 그거랑 또 제가 그럼 어디다, 어디다 맡겨놓을게요. 그 찾아가세요. 제가 그러면 은 다음에 서울 갈때 제가 어디다 숨겨놓고 DM 보내드릴게요. <웃음> 네, 제가 어디다 숨겨놓고서 제가 좌표로 해가지고 아니, 네 막... 오늘 라면 길에 소개를 드릴 건데요. 지금 자꾸 계신 분이 워낙 크셔서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요. 조금 더 앞쪽으로 아, 맨,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쵸.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라면 기 사이즈 자체가 여러분들이 잡으셨을 때 느끼시는 그립감이 될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에 보시면 팀의길 빨간 색깔 로고에 검정 색깔 him, 팀이라고 적혀 있고요. 뒤로 돌려주시면 거기에 레드포스. 여러분 농심 레드포스 아시죠? 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요거 오늘 다섯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까 시작이 됐을 때두 개가 벌써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개 남아 있고요. 요세 개는 여러분들의 또 힘의 길이 자기 마음대로 선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 라면 한 개가 가득 들어가고요. 요거를 드실 때 지금 보실 때, 아, 이거는 커피밖에 못 먹겠다. 이렇게 작은 걸로는 먹을 수 없겠다. 그죠? 라면 하나가 온전히 들어간다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품 보여드릴게요. 다음 상품은 헤벨길 티셔츠입니다. 원단의 초이스부터 디자인 초이스까지 에맥일 채널에서 전부 다 했다는 거 사이즈별로 있었지만 전부 다 품절이 되었고 3사이즈까지 있었지만 시청자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큰 줄은 몰랐죠 115사이즈는 벌써 품절이 되었고요 지금 남아있는 건 105사이즈, 110사이즈만 남아있습니다 요걸로 발성이 될 거고요 만약에 입었는데 내 몸에 착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를 목에 둘러서 어, 엣지 있게 목도리로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가져보여드릴까요? 머리 큰 사람도 입을 수는 있지만 목이 늘어나 보이는 것은 보장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펼치면 뒷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 헬스장에서 어떤 운동을 해도 내가 힘의 길에 방송을 보고 있다 이런 걸 노출해드릴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 돌려보실까요? 힘 역자가 적혀 있죠. 힘의 길 여기 작게 힘의 길 마크도 있고요. 힘역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를 든다. 근데 힘의 길 티셔츠를 입고 있다. 플러스 10kg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앞부분에 가슴 라인부터 시작해서 왼쪽 가슴 상단부터 하단까지 로드 오브 더스트렝스가 박혀 있습니다. 이걸 입고 데드리프트를 한다. 스쿼트를 한다. 벤치프레스를 한다. 450이었다. 500까지 맞춰드립니다. 하는건 아니고요. 무료로 드린다는 거기예요 당사하는 <웃음> 거 아니고요. 무료로 드린다는 거예요. 원창호님, 대보라님 패션님 어? 그 다음에 채팅 치세요. 선착순이에요. 어, 저희... 아, 채팅 치세요.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저희 신랑이 3XL에서 그러니까 115에서 120이 있거든요. 아 신동님이 저보다 사이즈가 크다고요? 에이. <웃음> <웃음> 깜짝 놀랄걸요. 120이에요. 120. 깜짝 눈 하실거죠? 머리가 작아서 그래 보이는 거지만 진짜 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키아가 빛나는 밤의 루비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웃음> 선생님! Yeah. 물티슈 제가 잡아드릴게요. 오늘 세 번째 말합니다. 오늘 면접 보고 왔는데 자, 어? 선생님 잠깐만요. 죄송해요. 야, 음악 끝낼게요. 못 봤어요 선생님. 물티슈 빨리 빨리 뭐 물티슈나 휴지 돌려요. 자 돌려! 해피 해피 포스테이 해피 해피 포스테이 야, 해피 포스테이 해피 투유아 너무 늦게 봐서 미안 못 봤어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러고 2차 한다 둘이 네, 방송 끄고 둘이 응. 또 2차 하거든요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들 빨리 빨리 빠져줘야 루키아랑 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적당히 둘이 봐서 어 희백이 좀 러블리한데 그러면 은좀짜져주세요 빨리 아. 짜이 아, 이거 춤추는건 뭐야? <웃음> 아니, 화면봐봐봐 춤추는 건왜 그러는 거야? 우리 뜹니다. 번개 랜선 봐식에서또 만나요. 안녕! 봐봐봐봐봐봐봐봐봐 아,